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인문학적 통찰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완벽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제가 최근에 읽은 두 사람의 역사라는 책의 한 꼭지를 읽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저자죠 작가 헬게 헤스는요 그 시대의 섹스심벌이었던 세계적인 영화배우 마릴린 멀로,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어느 셀러리맨의 죽음이라는 희곡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가 있습니다. 마릴린 멀로가 살았던 그 시대에 위대한 작가로 알려진 아서 밀러의 만남이 어떻게 역사가 되었는지, 또한 마릴린 멀로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베스트셀러 두 사람의 역사라는 책에서 무척 재미있고 또한 의미있게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릴린 먼로의 인생과 사랑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보겠습니다. 지금이 2022년이니까 마릴린 먼로가 세상을 떠난 지도 60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는 1962년 8월 5일 새벽이었죠. 그때 그녀는 36대였습니다. 20살에 영화배우가 된 때로부터 16년이 지났을 때였기도 합니다. 마릴린 몰로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만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과다, 약물 복용이 원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가장 많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든 남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느 셀러리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으로 퓰리처 상을 받은 그 당시 의 스타 작가 아서 밀러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아주 뜨겁게 사랑을 했고 결혼에도 고린했습니다. 또한 멀로는 비록 모두 유산되었지만 아스밀러의 3명의 자녀를 임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은 5년 만에 파경에 이르렀고 그렇게 이혼한 지 불과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마를린 멀로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대중들에게 보여진 마릴린 멀로는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전 남편이자 멀로가 가장 사랑했던 아스밀러도 훗날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처럼 활기찬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릴린 멀로와 아스밀러 그두 사람의 역사를 기록한 작가 헬게 헤서는 마릴린 멀로의 죽음을 완벽함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성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의 목표이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과 완벽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술과 문명은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왔습니다. 따라서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를린 멀로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기 원했고 완벽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완벽 강박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릴린 먼로는왜 완벽 강박증에 시달렸을까요? 지금부터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가 헬게헤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릴린 먼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서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마릴린 멀로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였던 글래디서의 사생활은 절제되지 못했고 심지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병원에도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그때마다 멀로는 아동보호소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즉 그녀는 살아있는 동안 늘 애정결핍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호받기 원했고 아버지같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녀의 전남편이자 가장 사랑했던 아스밀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스밀러조차 그녀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아스밀러는 마릴린 몰로와 결혼한지 딱 2주 만에 이런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녀와 결혼하면 절대 안 되었다. 그녀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아이 같은 여자다. 정신과 의사도 마릴린 멀로를 치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스밀러조차 마릴린 멀로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섹스 심벌이었던 그녀의 몸을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아스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몸매는 건축학적으로도 어떤 험결을 찾을 수 없었다. 사실, 마릴린 먼로의 배우로서의 성공 역시 그녀의 매혹적인 몸매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영화도 남자를 유혹하는, 눈길을 보는 매혹적인 역할이었지만 대사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영화, 나야가라는 마를린 먼로를 스타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불행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 사람들은 배우가 아니라 여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영화 감독들조차 그녀에게 많은 대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백치나 가엽선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마를린 멀로는 실제로 지적인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아서 밀러에게 반했던 이유도 아서 밀러가 쓴 작품들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를린 멀로와 인터뷰를 했던 어떤 기자는 그녀가 얼마나 지적인지 알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자는 마를린 멀로가 해야 할 말을 일일이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릴린 먼로는 세상이 만들어낸 인형이었습니다. 또한 그녀 역시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마릴린 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이 될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 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나는 늘 위조품 같은 사람이라고 느꼈죠. 그리고 결국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필름 속정력제가 되어 팔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릴린 먼로는 결코 무대에서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배우라는 직업은 그녀가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배우라는 직업을 포기할 수 없었죠. 마를린 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될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다른 누군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배우가 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배우가 되고 싶어 했던 이유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배우로서의 삶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배우로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지 않으면 결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는 라 뜻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녀가 생전에 남겼던 마지막 작품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에서 그녀는 그녀 자신, 즉 마릴린 먼로를 연기합니다 그 영화에서 이렇게 말했죠. 아스 밀러와 결혼했을 때 나는 마릴린 먼로가 아닐 수 있겠다는 꿈을 꾸었죠. 그런데 이제 같은 일을 또 해야 하는 나를 지켜봐야만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물론 마릴린 먼로는 거기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에 더욱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대중들이 마릴린 먼로에게 보내는 폭발적인 관심을 그때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애정으로 여겼기 때문에 도저히 무대에서 내려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벽을 추구하면 할수록 그때까지 이루어 놓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특히 그때까지의 인생을 통틀어 단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마릴린 먼로에게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증은 그녀를 마침내 알코올과 약물 중독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아스 밀러에게 조차도 이해받지 못했던 마릴린 먼로는 어느 날 아침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극적인 여배우 마릴린 먼로의 인생과 사랑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지금도 자신의 삶이 완벽하지 못했다고 후회하거나 자책하면서 매일을 불행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해야 한다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꼭 그렇게 말하지는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완벽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요? 어느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심지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더 따뜻하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기 원하며 인정받기 원하며 사랑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운의 여배우 마릴린 멀로가 죽기까지 바라던 소망이었습니다. 끝으로 마릴린 멀로의 전남편이자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아스 밀러에 대한 이야기로 마칠까 합니다. 그가 대중적으로 가장 성공한 작품 가운데 하나인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복과 운명의 주인이 될수 없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복과 운명의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훨씬 많은 다른 사람들 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현상들로부터 나의 행복과 운명이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누군가의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고 살거나 심지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인간은 결코 완벽할 수 없지만 그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행복과 운명의 주인이 될수 없지만 그 사실을 잊고 살거나 심지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하나의 딱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매우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행복은 결코 나 혼자 만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그 사실을 꼭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